네, 4월달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 뭐, 제목은 4월인데, 뭐, 실제는 5월에 시험 본거지,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 응. 음. 1번부터 가도록 합시다. 그, 문제가 좀꽤 쉬워서, 그, 뭐몇 가지만 딱 체크해서 가면, 그, LNG하고 LPG 있는데, LNG는 내추럴. 그, 땅파만 나오는거. 그래서 탄소 하나짜리 메테인이 주성분이고, LPG 같은 경우는 P가 페트롤움 석유란 뜻이거든? 그래서 석유를 분별 중에서 나오는거. 따라서 LNG는 탄소 하나짜리 메테인, LPG 같은 경우는 탄소 세 개짜리 뷰테인이나, 아, 뷰테인이나 탄소 네 개짜리 뷰테인이나 탄소 세 개짜리 프로페인이 주성분이 되죠. 그래서 뭐 답은 X는 뭐 2번이죠. 뭐 그렇지? 응. 넘어갑니다. 1번은 에이, 2번 갑시다. 2번. <웃음> 2번은 그 나트륨 금속 결정이잖아. 그럼 금속에서 꼬물꼬물 움직이는 애는 누구야? 그럼 자유전자. 그 다이아몬드는 원자 결정이고 N은 공유 결합하고 N은 금속 결합하고 그럼 특징 찾는 거니까 기억, 기역, 기억은 자유 전자다 당연한 거고 다음에 비금속 결이 붙어 있는 다이아몬드는 공유 결합 물질이 맞고요. 다음에 고체에서는 애 전기 통하고 애는 전기 안 통하잖아, 그렇지? 오케이. 따라서 저 고체에서 전기 전도성은 나트륨이 다이아보다 크다는 건 당연히 맞는 거죠, 그렇죠? 그예 넘어갑니다. 이것도 3번 갑시다. 3 번. 자 3번은 이 화학 결합 가지고 전기 음성도를 비교하라는 이야기거든.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음성이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되는 거야. 따라서 A하고 B 붙였더니 B가 부분 마이너스라서 B가 전기 음성도가 A보다 큰 거고 B, C 붙였더니 C가 마이너스네. 따라서 C가 B, 어, B보다 전기 음성도가 큰 거지. 자, 그럼 그거에 따라서 극첫 그 번째 질문은 극성 공유 결합. 우리가 공유, 이게 전부 다 공유 결합이거든. 근데 거기에서 극성 공유결합은 이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생기는지만 확인하면 돼. 따라서 극 생겼고 극 생겼으니까 둘다 극성 공유결합이 맞고 심플하게 보려면 서로 다른 원자끼리 붙였잖아. 그러면 원자가 서로 다르면 전기 음성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합은 오케이. 극성이 돼버리죠. 따라서 기억 A, B에는 극성 공유, 결합, 공유 결합이 있다는 게 맞고 다음에 B, C의 쌍극자 모멘트. 분자가 극성이냐 아니냐 따지는 건데 전자가 오른쪽이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치우쳤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는 오른쪽 방향이 되고 당연히 0은 아니겠죠. 그래서 0이다가 아닌 거예요. 다음에 티 g 전기음성도는 C, B, A 순서니까 A가 C보다 크다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전기음성도 하고 그음에 화학 결합. 그걸 알고 있느냐? 매우 교과서적인 기본적인 문제죠. 예, 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네, 이제 4번은 결합각인데요. 그첫 번째 BCl3는 B가 중심에 있어가지고 요렇게 Cl 세개 잡은 거잖아. 전자쌍 세개 있어서 따라서 결합각은 몇 도지? 오케이, 120도. NH3는 질소 여기 비공유 전자쌍 있고 요렇게돼 있는 삼각 불형태잖니. 따라서 N은 결합각이 약 107도쯤 되지.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베타가 120도고, 알파는 약 107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H2O, 물은 이렇게 구분형 구조잖아. 비공유 있어가지고. 양몇 도야? 104.5도. 다음에 c h 4는 어, 이렇게 네 방향, 요... 아이씨, 여기다 그릴까? c h 4는 이렇게 네 방향 되어 있는 사면체 구조니까, 양몇 도? 109.5도. 그럼 그거에 따라서, H2O는 A보다 작으니까 영역 1에 있는 거고, 다음에, 메테인, 어, CH4는 1 0점오도니까요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 2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하고 2에서, 그렇지, 여기 2번이네. 뭐, 어렵지 않죠? 아주 쉽죠. 음. 예, 요것도 넘어갑니다. 에이? 예, 다음, 5번 갑시다. 그 브랜스테드 산염기 정의에 대해서 묻는 건데 브랜스테드 산은 뭐야? 수소이온 주는 거. H플러스를 줘가지어 H의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브랜스테드 연기는 H플러스 씨가 받는 거. 그래서 H플러스를 받아서 수소 개수가 많아지는 거 보시면 돼. 그럼 질문이 가나다에서 물만 찾으라 이거거든. 물은 지가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연기로 작용하는 거, 받는 거 찾으라는 거지. 그럼 받으면 수소 개수가 많아지는 거 찾으면 되니까. n 는두 개가 세개 됐으니 받았네. 따라서 브랜스테드 연기가 맞고, n 는두 개가 하나 됐으니 줬네. 그럼 n 는 브랜스테드 산인 거고, 다음에 n 는두 개가 다시 하나 됐으니까, 뭐, 어, 지가 준 거죠. 그치? 따라서 지가 줬으니까, 응, 음. 맞죠. 애는 또 산인 것이. 그러면 가나다 중에서 브랜스테드 롤이 연기로 작용하는 건 그렇지, 가 하나밖에 없죠. 답은 애 예, 1번 되는 거예요. 됐지? 음. 예, 다음, 넘어갑니다. 아 정의만 알면 되는 거고 야첫 페이지면 뭐 엄청 빨리 풀었겠다야 다음에 6번 갈게요 6번아 어, 이걸 보고 음뭐 먹는 거죠 음 그냥 뭐 이게 공유 결합하는 거 이것도 다 공유 결합이야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 플러스 이온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자는 거지 그러면 그림은 1, 2 주기 원소 x y z로 돼 있다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러면 거기에서 y는 이자손 하나 잡는 y는 수소 1 주기 수소 또는. 그렇지, 2주기의 플로린. 만약에 애가 플로린이면 옥텟 규칙 만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혀 있어야 돼. 그런데 애는 점이 안 찍혀 있으니까 그래, 애는 수소인 거야. 옥텟 만족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X는 이런 수소를 네개 잡았으니 누구? 탄소겠죠. 다음에 Z도 수소를 네개 4개 잡았거든? 네개를 잡았는데 어 그럼 Z도 손네개니까 14족 탄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다고. 전자를 하나 잃었다는 얘기는 주기율표상에서 한칸 그렇죠. 어, 왼쪽으로 간 거지. 왼쪽 가서 탄소 위치에 있는 거니까 원래는 뭐? 그렇지. 한칸 오른쪽 간 질소. 누가? Z가. 그래서 XYZ가 누군지만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XY4에서 X는 그렇지. 옥텟 만족하잖아요. 그렇지. 8개. 다음에 Z는 질소 15족이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 수는 5가 맞는 거고. 다음에 공유 전자쌍 수는 Z2는 n2 얘기합니다. N2는 몇중 결합이죠? 삼중 결합. 다음에 Y2는 그렇지. H2 얘기하는 것이 H2는 이렇게 단일 결합돼 있지않니 따라서 공유 전자쌍 수는 세 개고 한 개니까 Z2가 Y2의 세 배가 맞는 거야. 다 맞는 거죠, 뭐. 그렇지? 음. 넘어갈게요. 또 어떻게 설명할 게뭐 없죠? 예. 다음에 7번 양자수에 대해서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냥 푸는 거. 따라서 주양자수는 앞에 있는 이 숫자를 얘기하는 거잖아. 따라서 주양자수가 1인 건애 찾는 거야. 네가 가. 됐지? 그럼 나머지 둘 중에서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종류 얘기하잖아. 거기서 s오비탈은 부양자수가 0이고 p오비탈은 부양자수가 1이죠. 그렇지? 따라서 부양자수가 1인 게 나는 어이 p. 다음에 아닌 건 그렇지 애가 다 돼버리지 뭐. 그러면 가나다는 1s, 2p, 2s 찾으면 되니까 1s, 2p, 2s 탑 2번인가? 그렇지? 에. 양자수가 뭔지만 알고 있냐? 그거 묻는 거예요. 아주 뭐, 이거, 어휴, 너무너무 쉬운 문제들. 다음 갑니다. 8번. 전기 음성도 가지고, 이거 구조식이잖아, 그치? 루이스 구조식을 보고, 전기 음성도 가지고 산화수 개선을 하는 거. 우리가 그 구조식에서는 전기 음성도 큰 녀석이 전자를 다 뺏어간다라고 가정하자, 가정하잖아. 따라서 전기음 정도 순서가 예쁘게 XYZ 순서니까, 어, X가 Y보다 크니까 이 전자 두 개는 애한테 뺏겨. Y 전자 두개 뺏겼어. 그런데 Y가 Z보다 더 크니까 Z 한대서 전자 하나 뺏어온 거죠. 그럼 전자 두개 잃어버리고 하나 들어왔으니까 전체적으로 하나 잃어버린 거지. 그럼 전자 하나 잃어버려서 산화수는 얼마? 플러스 1 되는 거고. 여기서는 Y가 Z보다 크니까 이렇게 세개다 뺏어온 거죠. 하나, 둘, 세개 뺏어왔으니, 어, 마이너스 3 되죠. 그래서 A하고 B의 Y의 산화수의 합은 얼마? 아, Y의 산화수 합 A 더하기 B는 얼마? 마이너스 2 되죠. 그래서 2번이죠. 그지 구조식에서, 어, 산, 전기 음성도를 이용해서 산화수 계산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야. 됐제? 다음, 넘어갑니다. 아주 이것도 기본적인 거. 예. 9번 가요. 9번 문제는, 동위원소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냐. 다음에 두 번째는 평균 원자량 계산할 수 있냐. 그거 묻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X가 동위원소거든 그런데 M이 N보다 원자량이 더 크다라고 돼 있어. 그럼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는 같거든. 뭐가 다른 거지? 그럼 중성자 수가 다른 거야. 그래서 주어진 자료가 중성자가 요두 개는 중성자 수가 같아. 그럼 중성자 수가 다른 게 동의 원소라 했으니 무조건 이 새끼는 그럼 X가 돼야지. 그러면 나머지 X 하나는 둘 중에 하나인데 XM, 질량수 M짜리 X가 N짜리보다 원자량 이더 크다 했거든. 게다가 이 녀석이 원자량이 최대값이야. 그럼 애가 XM인 거죠. 됐죠? 그럼 이제 남은 게둘 중에 하나가 하나는 X, 하나는 Y인데 그걸 어떻게 찾냐 하면 이들의 평균 점수가 63.6이래. 평균 원자량이. 야, N은 65야. 점수를 계산해도 되잖아. 65점 맞은 애가 있는데 우리 반 평균이 63.6이야. 그럼 점수 제일 낮은 애는 64점일까, 63점일까? 그거 찾으라는 거. 63점이겠죠? 그렇지? 따라서 이 녀석이 바로 뭐 XN. 그러면 애가 YL 이렇게 맞추시는 거죠. 뭐. 자, 그리고 동의 원소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거든. 그럼 두 종류 있을 때 평균 값은 내분점 이용하면 아주 편한 게그 이유가 뭐,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염소 35짜리하고 37 잡자고. 그리고 평균이 35.5가 나왔다라고 치면 이 녀석과 평균의 차이가 그렇지 이 녀석의 비율. 다음에 37과 이 녀석의 평균하고 요 점수 차이가 이 녀석의 비율. 해서 아주 쉽게 비율 금방 구할 수 있거든. 따라서 평균이 63.6이면, 어, 애랑 애는 얼마 차이가 나지? 그렇지. 얼마? 어, 0.6 차이 나네. 그 0.6이 이 녀석의 비율. 0.6. 다음에 a랑 a 는 얼마 차이나? 1.4 차이 나지. 그래. 그게 이 녀석의 비율. 따라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1.4 대 0.6, 14대 6의 비율로 존재한다는 거야. 14대 6의 비율로. 풀게요. 가는 m이다. 맞고. 전자 수는 아, 가 다가 같이. 오케이. 양성자 수가 같으니까. 둘다 원자니까 전자수도 같을 거고. 그치? 그런데 그나 다는 다르죠. 서로 다른 원자니까. 다음에 이 녀석의 존재 비율은 전체 얼마 있어? 2분의 그렇죠? 네, 얼마 있어? 0.6 그렇죠? 어, 곱하기 합치면 2니까 어100 하시면 되죠. 그러면 50 곱하기 6이니까 얼마? 3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되는 거야. 어, 어렵지 않죠? 동의 원소와 평균 원자량 알면 그냥 스스슥 달리는 문제. 다음 갑시다. 자 누가 좀안주워주나 네, 10번 갑니다. 10번. 어, 우리가 알고 있듯이 25도 C에서는 H+의 몰농도와 OH- 몰농도가 항상 그렇지 10의 마이너스 14승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서 pH는 여기에 마이너스로 고치한 것이. 그래서 이게 H 플러스 농도, N, N, 같은 거니까, 있으니까 밑에다가 OH 마이너스 한번 써볼게. 그럼 N은 얼마 있어? 1 0의 마이너스 9승. N은 얼마 있어? 1 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치한 바로 요 값들. 마이너스 로그치하면 요값 나오잖아. 요게 pH고 밑에가 pOH다만 알면 끝나는 거지 뭐. 온도가 일정하니까 물의 이온화 상수는 같고요 수소이온 질수. 그다는 어, 오고 애는 나는 구니까 아 나가 가보다 큰거 찾는 거구나. 따라서 구 오니까 나가 더큰게 맞고 나. 다음에 O H의 몰농도는 마이너스 구승 마이너스 오승이니까 아 나가 더큰게 맞고. 따라서 나가 가보다 큰건리얼하고디귿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그렇지? 음. 야, 이것도 뭐 기본적인 것만 알면 푸는 것들. 예, 다음 넘어갑니다. 좋게.